아프다 진짜 그렇게 좋진 않가지고 완전 사람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3월 32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각 점포의 위치는 지도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점포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영상의 가격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가격이고요 당일의 시세는 당일의 경락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비육시육 돼지수산입니다 학꽁치 어, 이게 어느샌가 생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계속 한 요정도 가격을 유지하고요. 여기서 어, 계속해서 불란지노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름지고 맛있는 그런 어, 지중해 농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삼치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만원대 초반 이렇게 아, 되고요. 이제 불볼락이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거 정말 그 구이로 해서 먹으면 맛있는 고기고요. 꼬치고기도 저렴하지만 구이로 아주 맛있는 그런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낙지가 굉장히 커요, 이거는. 음, 한 마리에 이제 12,000원짜리 낙지였고요요 세조개 살인데, 어, 요거 보통 이렇게 한 봉이 되어 있으면 400g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계속해서 정어리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요것도 이제 좀 있으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네, 금태 가격은 조금 다시 오른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단새우는 가격이 요새 어, 나, 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건 캐나다 건데 상태가 많이 좋아 보였어요. 이거 국산 성계에서인데 요거는 이제 실 중량은 한 80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빵건데 가격이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자연산 광어 같은 경우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가 있어서 여기 이제 그 크기별로 좀 가격이 좀 다른. 거고요. 감성돔 중국산은 좀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2만원에서 2만5천원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벤자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가끔 이렇게 호거가 보이네요. 문치가자미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찾은 곳은 B5번 신리수산으로 왔고요. 이제 완도 광어는 한 27000원 28000원 29000원 요정도 1000원 2000원 차이로 이제 점포마다 살짝 다르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 상태 같은 거 보시면서 구매하시면 를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산 광어는 이제 아마 알이 이제 슬슬 차기 시작을 할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항상 보시면서 이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성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피문어 같은거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짝다리라고 제가 표시해 놨는데 다리가 한쪽이 없나봐요 네. 네, 다음 찾은 곳은 시옵은 방해물 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제 특이한 그런 생선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어, 게르치예요 대박이다 이거 잘 안나오죠 와 이거 너무 크다 한 마리가 2.4킹 k g 요거에 비하면 거의 뭐 새끼죠 새끼 3kg. 이야 <웃음> 왜 비싸서 그래요 이 얼마씩 여기 킬을 부산서 에 58,000 킬을 5 8 0 0 0이요 정말 비싸죠. <웃음> 네, c 사반한개 통상으로 왔고요. 자 노르웨이 연어는 이제 23,000원에 8,000원이요. 다음 이제 돌문어인데요. 요거한 2kg에서 3kg 사이라고 아, 보시면 될거 같아요. 금성돔은 중국산이고 있 자연산이고 있 시장에 이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산 그 양식이 조금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돔도 이제 가격이 다시 2만 원대 초반으로 내려왔고요. 네, 광어는 특별한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네, 놀돔인데 이렇게 B급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B급은 보통 한 3만 원 초반에서 4만 원 중반까지 네, 그 정도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극 같은 거 구매하실 때는 이제 껍질에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살을 쪽까지 완전히 먹었는지 또 멍을 좀 들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저렴하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돼 도려내야 되는 경우도 생겨서 이제 그런 거는 잘 보고 구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송어 시마연어라고 하는 이제 송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새 좀 많이 보여요 가격도 좀 저렴하고요 자연산입니다 그 다음에 백골뱅이그 다음에 단세부가 또어 가격대가 계속해서 좀 괜찮은 편이에요 다음 찾은 곳은 C6번 오복상회로 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광어는 3kg짜리가 한 29,000원 선이고요. 이제 참돔은 3kg는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한 2kg짜리, 요건 조금 한 1,2천 원 정도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 광어는 3kg짜리가 26,000원. 농어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고요 네, 능성어인데 국산이에요 극스, 국산은 보통 한 1kg, 1kg 초반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크다, 크다, 크다, 음. 실제로 에이, 보면 이거 정말 커요 좋아. 이제 기본적인 생선들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이 광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 없습니다 제주산이 됐던 완도산이 됐던 특별한 가격 변화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 참돔하고 이제 농어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한참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가격대를 계속해서 이제 형성 중인데 사실 예년에 비하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른 편이에요. 자 이제 지하 1층 엉클마린으로 왔습니다. 지금 납품하는 거 준비 중인데 당일 판매 시세가 카카오톡 공지방하고 채널에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현장 구매를 하시거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택배로 주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어 필레나 선어 냉동 뭐 숙성이 여러가지 다 구매 가능하고요퀵 네, 일반 택배 네. 고속버스 네. 택배 이것도다 가능해요 자 오늘은 피모는 3 5 k 로 짜리 소분해서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네, 왔어요 900 짜리 그런거는 네, 25,000원 25,000원 나가면 다5 0원 네. 그리고 성사배 요거 이거는 요거 36,000원 36,000원? 네. 이거 하나 폐기 가격이? 가격 네. 이게 36,000원 네. 저희는 인터넷 판매하다 보니까 서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미리 해놓지 않으면 음... 그렇리 네, 그다음에 또 지하 1층에 있는 서울수산으로 왔고요. 여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을 합니다. 일요일은 이제 영업을 안 해요. 새벽과 낮에 구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장못 보시는 분들은 낮에 와서 구입 가능하면서 또 제로페이가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벤자리가 들어와서, 어, 봤는데, 이게 경매장보다 조금 쌌습니다. 그리고 폐류 같은 것도 이제 소량씩, 1kg 단위로 이제 구매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정갱인데, 아, 이렇게 참늘볼 때마다 사이즈가 좀 아쉬워요. 한 300g 밖에 되지가 않아서, 조금 그, 아쉽습니다. 자,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어요. 네 대게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물건이 온대 마가단 대게가 이제 좀좀 좀 있으면 이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킹크랩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저렴하죠. 어 이거는 이제 브라운 킹크랩만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니까 대게는 오늘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한 2만 원대, 3만 원대 경락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암꽃게는 여전히 아직 비쌉니다. 그럼 물건도 많이 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경매를 이제 받으면은 이제 옆에 있는 그 점포. 에서 이제 음. 일반인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얼마짜리? 원1원1원4가 지금 고가요8 0 0 0원샀으니이야 아, 공 얼마씩이에요 45,000원 네 이제 소매점인 믿음수산 쪽으로 왔고요 여기도 이제 브라운 킹크랩하고 대게만 잔뜩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밴드가 있어서 당일 판매시세가 매일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여기 낮에 방문에서도 구입 가능하지만 재고는 항상 문의하고 방문하시는거 추천드리고요뭐 찜이나 퀵택배 고속버스택배 다 가능하고 제로페이도 사용 가능하세요 네 진짜 브라운 밖에 안나오네요 32,000원씩 32 일단 판매할 예정이고, 대게얘 같은 경우는 24,000원씩 1,200원씩 네, 네, 네, 네. 1 2 0 저는 저희가 지금 35,000원에 커피를 해봐가고 다리 안 떨어졌고, 다리가 한쪽에어 지금 얘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다음 온 곳은 대신 시월드로 왔고요 대신 시월드도 밴드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당일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이 영상 설명란에 링크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낮에 방문 가능하지만 또 재고 여부 항상 체크하고 방문 드리는 거추천드리고요 여기도 일반 택배도 되고 고속버스 택배도 되고 퀵도 돼요 찜도 합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수산물대전도 사용 가능해요 키로 내이긴 한데 아, 이게 지금 키로에 그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오, 어 이거는 수리이 엄마 빨리 거고게 어, 면허즙방은 어. 뭐,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완전 비싸막 죽을라 하는 거한 돈은 27,000원 오늘 면허즙거은 25,000원으로 고정도 사이즈 정도 사이즈 가 네, 다음은 전폭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여기는 이제 경매장이랑 영업시간이 동일해요 보통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문을 닫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로페이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로페이가 4월 4일날 10시에 발행 예정이에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그 푸드박스 그 카페에 보면은 이렇게 매일의 그 시세와 이제 이런 정보도 올려놨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카페에 와서 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이제 폐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11, 12미 짜리에요. 그래서 키로에 28,000원 짜리구요. 요새 계속해서 대만 쪽에는 꾸준하게 나오는데 이게 축 늘어져 있는데 요거 다 살아있는 겁니다. 손가락 건들면 쏙 들어가요. 소라는 여전히 비싸고요 홍가리비는 저렴합니다 이제 낙지도 가격이 살짝 조금 내렸어요 어. 그리고 이제 새조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거 한 봉은 400g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피조개도 가격이 조금 내렸어요 참 이게 등락이 좀큰것 같아요 피조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굴이 있었는데 이제 여수 거하고 이제 통영 거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아래 크기 차이예요. 여수 게알이 훨씬 더 커요. 네, 해삼하고 이제 멍게가 해삼하고 멍게는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저렴하고요. 이제 산낙지도 한, 한, 한, 대부분 한 이렇게 좀 작은 것도 5천원에서 6천원 사이 정도 됩니다. 네, 다음 원버스는 초이스 수산으로 왔어요. 한짝에 4만원 보시면 돼요 4마리가 한포고요 금태는 10마리 아무거나 하거는 지금 3만 5천원 보시면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마리에 지금 1 5 0 0 0 나오고요 요큰 거는 지금 마리에 지금 2만원 코골 나오요아버지건섯마리 4만원 보시고요 지구가 괜찮네요 3마리 큰 사이즈 여기 한짝에면 3만원 보시면 돼요 청구는 14마리가 지금 2천원까지 들어가 고요 안 세우는 요거는 한짜이지로 35,000원 문어가 종류가 좀 있어요 요거 작은 거 요거는 28,000원 요거는 1.2kg 짜리 물건이요 요거는 38,000원 만 요거는 1 3 1.4kg 짜리 물건인데 이게 42,000원 만 짜리 있고 45,000원 만 짜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적가장이 알가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알이에요 요거는 제가 요런 거는 한짜기지어 35,000원 1마 말이 제일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500g짜리, 요거는 삐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한 짝이 지금 15만원 보시면 되고, 요거다 이제, 예쁘다 여기 이제 A급 중에서는 제일 작아요. 400g 10마리. 요거는 한 짝이 지금 12만원. 요거다 크면은 450g 10마리. 요런 거한 짝이 지금 13만 5천원. 요거다 크면은 500g짜리 10마리. 얘랑 얘랑 사이 똑같죠? A급은 16만원 보시면 되고요. 7마리가 이제 700g짜리. 요거는 한 짝에 17만원 보시면 되고, 여보다 크면은 이제 여섯 마리 800g짜리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짝에 얘도 지금 17만원 요거는 지금 3마리 5 k g 짜리 모가 있는데요마리한 짝은 지금 16만원 보시면 되고 한 마리당은 이제 5만 5천원씩 보시면 되요 한 마리가 이제 2100g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런거는한 마리가 지금 6만 5천원 아쉽게도 얘보다 더 큰것은 다 나가버렸어 네 다음 찾은곳은 C7번 대원수산입니다 물병이이는 26,000원 거짓통받은 6 5이4원태에거는4만원리 이거 엄청 1 5 k 가까이 되거는 이제 3만원리 1,000원 아 어, 그래 어 꼬지네 8,000 8,000 원 킬로에 네. 크다 어도면은 오늘 어제 오늘 킬로에 4만 5천 원씩 네다 마지막 찾은 것은 영남아기에요이면수는 이제 큰거 있고 작은 거 있어 요 이게 좀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홍게가 있는데 홍게 같은 경우는 다 살아 있어요 이제 여기저기 점포에 있었는데 대부분 다 살아 있더라고요. 대구는 이제 크기가 조금 이제 작은 대구고, 요거 불볼락 선도 정말 좋죠. 요거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저 이제 그 홍가자미 같은 경우는 알이 많이 차 있어요. 그리고 청어는 이제 두 종류가 있었어요. 조금 작은 거, 큰거 이렇게 있었고요. 어, 이거 가자미 너무 좋아요. 마늘. 음, 이거는. 15마리는 2만원, 10마리는 2만5천원. 도미 엄청 좋죠? 3만원. 물어, 2만3천원. 2만 아기는 3만원. 그게 전량이야. 아, 없구나. 삼원 잘한다. 물뱅이도 다 살아있어요. 2만8천원. 그리고 삼촌, 저거 좀 찍어줘. 내가 요번주 토요일까지 기다려줄 거야. 진짜 나. 갖다 아, 놀아니까 사람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어, 내가 또 여기다가 얘기해야지 지금 틀어있죠? 근데요 진짜 저뿐만 아니라 바쁠 시간에 와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붙이는 척하고 안 붙이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뿐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못써 이게 시간까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따놨거든 따놨는데나 진짜 경찰서로 넘길 거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량진 사람들 몇명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노량진 새벽시장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